오늘은 활쟁이의 직업인 그림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자검은 야성, 사명, 의지특성으로 구성된 직업이며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좋은 직업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부특성으로 사용하는 의지의 스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킬은 기선제압이라는 스킬이며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주변 적들에게 시전시간 감소, 공격속도 감소, 기술 피해율 감소를 발생시키는 위축상태로 만들고, 본인은 5 0 0 0 이하의 마법 데미지를 1회 상쇄시킬 수 있는 의기충전이라는 버프가 걸려요. 그리고 삼광의 길 진공폭발, 강인한 의지 스킬의 쿨타임을 4초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계승자 스킬로는 바위와 안개가 있고 바위의 경우에는 적에게 걸리는 디버프의 효과가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기선제압으로 교체되어 계승자 스킬의 안개는 의기충전 버프를 아군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며 팔쟁이는 붙어서 딜을 넣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기선제압을 사용하여 적에게 위축 효과를 부여하는 용도보단 의기충전을 활용하여 마법 데미지를 상쇄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두번째 스킬인 성광의 길을 사용하면 전방에 마법 피해를 입히고 일정시간 동안 아군의 이동속도를 대폭 증가시켜주는 길을 생성시킬 수 있으며 스킬의 데미지는 주문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을 넣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며 이동을 위한 것으로 활용하기에 좋아요. 활력 방패는 의지 특성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며 효과는 일정시간 동안 받는 마법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특이하게도 상태 이상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발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각성 스킬을 사용하고, 활력방패를 사용하면 연계효과로 일정시간 동안 마법방어도가 상승하기도 하며 계승자 스킬로는 불꽃, 바위 연계가 있고, 불꽃은 마법 데미지의 일부를 반사하는 효과로 변경되며, 바위는 활력방패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을 때 적용되는 형태로 변경되며, 안개는 아군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게 바뀌어요. 개인적으로 일반 활력 방패를 이용하고 있으며 마딜의 일반적인 연계 스킬인 스턴을 넣고 불꽃송이와 연속 벼락을 사용할 때 활력 방패와 캔닛을 켜두면 원콤에 죽지 않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진공 폭발 스킬은 주변에 있는 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고 자신이 있는 위치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끌어당겨진 적들은 받는 치유율이 대폭 감소하는 디버프를 생성시켜요. 계승자 스킬로는 불꽃, 지진, 바위가 있으며 불꽃의 경우에는 끌어당겨진 적들에게 강력한 도발을 걸어서 자신만 타겟팅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순간이동 스킬은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이며, 아키에 존재하는 이동 스킬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딜레이와 후딜레이가 전혀 없는 스킬이고, 계승자 스킬로 번개를 사용하게 되면 이동거리는 줄어들게 되지만, 일정 확률로 스킬의 쿨타임이 돌지 않아서 연속으로 슉슉슉하며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스킬은 각성이라는 것으로 5초 동안 공포, 수면, 방울방울, 방울, 동결, 침묵, 석화, 도발, 염력, 꼭두각시 상태에 면역이 되며, 탱커들이 자주 걸어주는 상태 이상 스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 딜로스를 줄일 수 있어요. 명상은 5초동안 활력을 회복시켜주는 스킬이며, 도중에 캔슬하지 않은 상태로 명상이 종료되면, 돌고 있는 스킬의 쿨타임을 15% 감소시켜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냥을 할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강인한 의지는 각성에서 언급했던 상태 이상을 즉시 해제시켜주는 스킬로 패기의 하위호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탱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발에 걸려버리면 타겟 변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탱커를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아요. 생명의 기운은 자신을 포함한 주변 공대원의 생명력을 일정시간동안 증가시켜주는 스킬이며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좀더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활쟁이가 활용하기엔 그저 그런 스킬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활쟁이의 직업은 어디까지나 적을 죽이는 딜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의 스킬을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단 날트를 활용하여 타겟팅이 된 상황을 모면하고 다른 방향에서 적을 잡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황천으로라는 스킬을 적에게 사용하면 소비활력이 100% 증가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대상이 소환수일 경우에는 생명력의 200%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하지만 거대 소환수와 가디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연계효과로는 느려진 상태에 있는 적에게 사용하면 5초동안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발묶음 상태에 있는 적에게는 날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충 설명에서도알수 있는 것처럼 활용하기에 진짜 애매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킬이라 직접적으로 사용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스킬이며 팔쟁이의 경우에는 날트를 사용한 적에게 저격을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더욱 구리다고 생각하는 스킬이에요. 보호의 날개는 자신의 기준으로 일정지역 내에 있는 아군이 받는 마법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스킬이며 스킬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침묵효과에 면역이 되고 이동을 하게 된다면 스킬이 취소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버그인지 침묵효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계승자 스킬로는 불꽃, 바위, 안개가 있고 불꽃의 경우에는 범위 증가와 마법 피해 반사효과를 부여해주며 안개는 지정한 위치에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세력전에서 활쟁이의 포지션은 중앙에서 탱커와 함께 비비는 형태가 아니라 외곽을 돌며 힐러와 딜러를 죽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해당 스킬을 활용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본인의 장비가 낮아서 딜을 넣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중앙에서 보호의 날개를 사용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스킬은 철옹성이라는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적들을 밀어내며 침묵 효과를 부여해주고 밀어낸 적한 명당 20초 동안 받는 마법 피해를 10% 감소시켜주는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스택까지 쌓을 수 있어요.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탱커가 적들을 모아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적들을 오히려 살려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하면서 사용해야 해요. 의지특성의 첫번째 패시브는 피격시 일정시간동안 받는 피해의 일부를 감소시켜주는 것이며 너무 빈번하게 발동이 된다면 20초의 쿨타임이 적용돼요. 두번째 패시브는 공포와 수면의 지속시간이 20% 감소하며 강인한 의지 스킬로 해제가 가능한 상태 이상 효과라서 큰 효용을 느끼긴 힘든 패시브네요. 세 번째 패시브는 피격 시 낮은 확률로 발동하며 2초동안 받는 모든 피해를 면역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 패시브는 의기충전이 2회씩 누적이 되는 것으로 처음으로 소개했던 스킬인 기선제압을 사용할 때 생성되는 의기충전이 증가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패시브인 가속은 기선제압을 사용하면 의지 특성에 돌고 있는 스킬의 쿨타임이 10% 감소하는 것이며 이전 패시브와 마찬가지로 기선제압 스킬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마지막 패시브는 마법 치명타에 맞게 된다면 3초동안 받는 마법 피해를 30% 감소시켜주는 것이며 부가적으로 공격 성공률이 5% 증가하는 효과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 번째 패시브까지만 활성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며 필수적으로 찍어야 하는 스킬은 활력, 방패, 순간이동, 강인한 의지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림자 검은 그림자 춤꾼에 비하면 딜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직업이지만 방어 능력과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에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이동에 적응하고 다른 특성을 사용하면 엄청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직업이기 때문에 한번 맞들리면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